기술 창업론 기술 창업 실행하기 세 번째 시간 기술 창업 재무관리와 자금 조달 1 이번 시간 학습할 내용과 목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학습 내용을 통해 여러분은 창업기업에게 재무관리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 설명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창업자가 알아야 할 기본적인 회계와 재무 항목을 나열해 볼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매출과 비용을 추정하는 방법에 대해 정확히 알고 추정손익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 재무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관리가 왜 필요한가 그 이유는 뭐 아무래도 우리가 기술을 가지고 아무리 우수한 기술을 가지고 창업을 제품을 개발하고 또 생산해서 매출을 올리더라도 사실 이제 돈을 벌어야 되겠죠 수익을 많이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창업 시에는 이제 수익과 지출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준비 없이 기술만 믿고 창업했을 때는 예상보다 적은 수익 또는 많은 지출로 생각만큼의 어떤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이제 파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창업 이후 과연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 이후 매달 얼마만큼의 수입이 들어올 것인지 또는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은 얼마, 무엇이고 얼마인지 해서 수익과 비용을 예측하고 추정함으로써 사업을 통해서 정말 돈을 벌수 있는가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판단이 필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창업에서는 정말 기술 창업에 특히 재무 관리 무엇보다 중요하죠. 자, 그래서 재무 관리 정말 내가 과연 이 아이템을 가지고 돈을 벌수 있을 것이냐, 번다면 얼마큼 벌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을 판단을 하고 어, 그다음에 판단 이후에는 사실 이제 자금 관리라든지 재무적인 자원에서 잘 기업을 경영해야 되기 해야 되기 때문에 재무관리를 잘 이해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원 질문을 드립니다. 재무관리를 이제 잘 이해하기 위해서 최소한 이와 같이 재무관리에 관련된 용어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과연 어, 뭐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현금흐름표, 부채 등등 이외에 뭐 매출, 매출원가, 판매비 등등의 다양한 재무관리에 관련된 용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몇개 정도의 용어를 알고 계시는지요? 에, 대부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에, 모른다 하면 에, 이 시간을 통해서 재무관리에 대한 개념을 충분히 이해를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창업 기업의 재무관리에 대한 기초를 좀 설명을 드리면 에, 이제 보시면 우리가 기업에서는 항상 자산이 있죠. 어, 뭐 건물이라든지 땅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자각권이 자산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채가 있습니다. 자본이 있고요. 그래서 기업의 어떤 그 재무 상태를 표현해 주는 것은 자산과 우측에는 부채와 자본. 그래서 자산이 이걸 부채와 자본이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기업에서 기업 활동을 쭉 하다 보면 기초고요. 연초다고 보시면 되고. 연말에 되면 이제 영업활동을 통해서 수익이 창출되겠죠. 또그 수익을 창출하기는 다양한 비용이 들어가겠죠. 예. 그래서 이제 기말에는 예, 이 재무 어, 상태가 어떻게 되냐면 자산과 비용 자 예, 측에, 그다음에 부채, 자본, 수익이 우측에. 이쪽을 이제 차변, 이쪽을 대변. 예, 우리가 이제 회계적으로는 그렇게 예,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항상 이 기본적인 재무 상태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하시고, 이렇게 이제 기말에는 수익, 비용과 수익. 하지만 이것은 항상 이 왼쪽에 있는 차변과 대변은 항상 동등하다, 이퀄이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재무 관리에서 중요한 그 회계 정보, 즉 재무제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저기 보시면 기업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재무 활동도 하고 투자 활동도 하고 영업 활동을 하는데 이 재무 활동을 하면은 이 재무 활동의 기업 활동에 대한 에, 활동 이제 재무적으로 표현한 것이 회계 정보인데 이것이 재무제표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게 재무 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이세 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재무제표고요. 이세 가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회계정보를 사실 이제 이해관계자들한테 제공을 하죠. 우리가 이렇게 1년 동안 이렇게 영업을 해서 이 정도의 수익과 이 정도의 뭐 어떤 활동, 경영활동을 했습니다. 하는 것을 이제 재무적으로 표현해주는 그래서 투자자, 채권자, 정부나 대중 또는 경영자, 노조한테 재무자표를 오픈합니다 네, 이때 이제 여러 가지 자본이 변동이 되면 자본 변동표라는걸또 추가적으로 제시할 수 있고요 자,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이제 재무제표인데 이걸 좀 위에서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재무활동, 투자활동, 영업활동 하는데 재무활동과 투자활동은 이제 재무상태에 관한 정보로고요 영업활동을 통해서는 영업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초로 제시하는 게 재무상태표, 자문변동표, 포괄손익계선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재무활동과 영업활동에 관해서는 이제 현금 흐름에 관한 정보가 이제 제시가 돼서 현금 흐름표가 이제 제시가 됩니다. 작성이 됩니다. 이 중에서 이세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재무제표다. 그래서 이세 가지는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세 가지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가 재무 상태표, 즉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인데 이건 이 특정 시점입니다. 특정 시점에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자산을 구입한 자금 조달의 원천을 나타내는 표를 의미하고요. 자산에는 이제 부채와 자기자본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앞에서 설명을 드렸죠. 자, 그래서 기업이보유하고 있는 부분. 그 특정 시점입니다. 이제 예를 들다면 2012년도에 우리가 자산이 얼마인 는지 자산도 이제 유동 자산과 비유동 자산으로 이렇게 구분해요. 유동 자산은 이제 예를 들다면 당좌, 은행, 그다음에 이제 재고 자산 뭐 이런 재고를 보유하고 있는 부분들. 즉 유동 당 1년 내에 이제 단기적으로 유동화시킬 수 있는 자산이고 비유동 자산은 이제 부동산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이 비유동 자산에 해당되고요. 자그래 자산이 얼마 갖고 있는지 또 부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부채가 어느 정도인지 예, 합해서 이제 자본은 어느 정도 있는지 이걸 이제 매년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것을 공표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재무 상대표는 특정 시점에서 시점에서 이게 이제 우리가 다시 말하면 이제 밸런스 슈시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예. 두 번째는 손익계산서입니다. 이거는 특정 시점이 아니고 일정 기간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보통씩 1년 단위로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는데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이 사업을 통해서 얼마의 이익을 벌었는가를 보여주는 재무제표가 손익계산서입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 영업 기간에 발생한 매출과 비용, 그리고 매출액과 비용의 차이인 이익을 이 손익계산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2012년도에 매출액이 얼마인지, 매출액의 차지하는 매출 원가는 얼마인지. 네, 그래서 이제 매출 총이익이 원가를 빼준 그 금액이 매출 총액이고요. 그 중에 이제 또 영업을 하기 위해서 판매비나 일반 관리비, 인건비라든지 홍보비 등등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비용을 제외하면 영업이익이 발생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업이익 발생 이후에 여기 보시면 이제 금융 수익이 또 얼마큼 이자 발생 같은 것도 수익이죠. 그다음에 그 다음에 또 금융 비용도 있습니다. 뭐냐면 법인세 비용이라든지 등등 그런 비용들을 제해주면 순이익이 이제 나오죠. 순이익에서 이제 법인세 비용을 차감해 주면 세금을 차감해 주면 단기 순이익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매출액과 그다음에 매출총이익에서 비용을 제해주고 그다음에 금융수익과 금융비용을 제해주고 마지막에 이제 세금을 빼주면 단기 순이익 얼마큼 1년 동안의 수익을 순수익이 얼마인지 이런 이제 표현해주는 것이 손이계산서고요 이걸 이제 작성할 줄 알아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중요한 것이 현금 흐름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기업의 영업, 투자 및 재무 활동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현금 흐름의 어떤 유입과 유출을 기록한 표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영업 활동으로 인해서 얼마만큼 현금이 들어오는지. 매출로부터 얼마큼 들어오는지 또 이제 원자재 같은 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얼마큼 매입해서 유출이 되는지 그 다음에 영업비는 얼마큼 나가고 이자는 얼마큼 나가고 법인세는 순수하게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고를 이제 기록한 그런 거죠 수치죠 그래서 철저하게 형, 투자활동으로 얼마큼 나가고 재무활동으로 얼마큼 또 들어오는지 가로한 거는 이제 나간 거고 유출이고 가루가 없으면 이제 유입이죠. 그래서 현금이 얼마큼 증가되고 뭐 기초 현금 얼마. 그래서 나중에 총 기말 현금이 잔고가 얼마다. 이렇게 이제 해서 현금이 기업 내에 어느 정도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가를 이제 기록하는 것이 이제 현금 흐름표인데 이 현금 흐름표가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에, 영업을 잘해서 어떤 매출을 많이 올렸지만 이, 그 순간적으로 어떤 특정월에 현금이 부족해서 굉장히 이제 자금적으로 어려워지는 그니까 굉장히 사업을 잘하고 영업을 잘했지만 현금이 부족해서 심지어는 이제 부도가 나는 그런 사태도 벌어지기 때문에 현금흐름표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그 그 이유를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어, 자이우에는 뭐냐면 우리가 제조업을 생산 했을 때 생산 생산 원자재를 주문하죠, 부품을. 뭐 원자재 부품하면 주문 기간에서 원자재가 입고가 되겠죠. 입고가 되면은 이것을 생산하겠죠? 생산해서 어떻게 돼요? 생산. 음. 생산한 다음에 제품 상품 판매를 하겠죠? 판매를 하면은 바로 현금이 들어오나요? 아니죠. 어느 정도 매출 채권 전환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어음을 끊어준다든가 해서 하기 때문에 바로 판매 시점에서 바로 현금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이제 이만큼 벌어지는 거죠. 이때 이제 어느 정도 기간, 뭐 보통 한 2개월, 3개월 후에 상품 대금 입금. 이때 이제 뭐냐면 네, 현금이 유입이 되는 거죠.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 어떻게 되느냐? 원자재를 구입했으면 원자재 대금 청구서가 접수되면 이제 하청업자나 부품업자한테 대금을 지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바로 대금을 지불하지 않죠? 또 어음을 끌어준다든가 그러면 그게 뭐냐면 외상매입금 미지급 기간이에요 이 기간 동안 그래서 보통 한 3개월 예를 다면 원자재 대금은 현금 지급하죠 대금을 지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급하면 현금은 이미, 이미 여기서 이제 유출이 되죠. 그러면 현금은 이미 기업에서 나갔고 현금은 아직 안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때가 뭐냐면 현금 주기 기간이야. 그만큼의 공백이 생기는 거죠. 자, 이럴 때 이제 만약 에 현금이 부족하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걸 도표로 그리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이제 이게 현금 유출이죠. 현금 유입이죠. 이 시점에서는 이제 보면은 현금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순간적으로 일정다면은 3월 달, 4월 달, 5월 달은 현금 유입보다 이미 현금 유출이 더 많기 때문에 이때는 현금이 부족한 사태가 벌어집니다. 자, 그래서 현금 부족한 부분들을 미리 이제 이렇게 현금 흐름표를 통해서 파악을 하고 이 부족분에 대해서는 단기 체입을 한다든지 등등의 어떤 대, 대비를 해서 이런 어떤 부도 사태라든지 은행의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대비를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는 이제 현금 흐름표가 굉장히 중요하다. 즉, 영업을 잘해도 현금 부족 사태가 있을 수 있고 그거를 그런 표를 통해서 파악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현금흐름표의 중요성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재무예측과 추정인데요, 우리가 이제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재무예측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한데, 첫 번째가 재무예측을 하기 위해서 이제 순연가를 계산하는 것이 중요한데 추정손익에서만 잘 작성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net present value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미래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흐름에 뭐 현재같이 뭐 차원에서 이제 정리하는 그런 건데, 뭐이 부분은 음 그렇게 아 뭐이 이게 깊이 이해를 안 하셔도 여기에 이야기에서 말씀드린 추정 손익계산서 이것만 잘 작성해도 충분하다. 자, 그렇다 그러면은 이제 기술창업의 재무추정 단계는 뭐냐? 뭐냐면 우리가 올해만 올해 영업 이후에 내년 일년 후에. 2년 후에 3년 후에는 내가 과연 어떻게 이 매출을 올릴 수 있고 또 이익을 달성할 수 있는지 이걸 추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많은 투자자들이 사실은 이제 투자할 때이 기업이 지금, 지금 시점에는 매출이 적지만 3년 이후에는 어느 정도 매출을 달성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굉장히 알고 싶어하고 그 매출 추정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냐 객관적으로 근거가 있느냐 하는 것을 굉장히 이제 신뢰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들 굉장히 유의하, 굉장히 이제 그 깊이 있게 잘 이제 보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추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1단계는 매출을 추정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비용이 얼마인지 그다음에 추정성이께서 작성해서 현금 흐을 추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가장 먼저 이제 내가 갖고 있는 기술을 베이스로 한 제품과 서비스가 과연 매출을 얼마큼 올릴 것이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어려움 중에 하나인데요. 자 그래서 매출 추정하는 방법이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면 에, 이제 가급적 보수적으로 좀 작성해라. 어떤 분들은 굉장히 낙관적으로 어, 좀 작성하시는 경우인데 가급적 보수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매출 추정, 올해는 정말, 올해는 1억 밖에 안 되지만, 매년에 대가 20억을 달성하고 있다. 3년에는 50억을 달성하고 있다. 그럼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과연 저게 신뢰성이 있는 거냐? 저 매출 추정이 근거가 있는 거냐?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이제 의구심을 이제 가지고 바라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이제 투자자를 설득할 수 있을까? 즉, 이 내가 추정하는 매출이 그래도 굉장히 객관적으로 어, 신뢰할 만한 그런 음, 근거를 가지고 추정했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든다면 유사 아이템으로 사업하는 경우 기존에 이제 어떤 기업이 있는데 비슷한 아이템으로 사업하는 경우 그 경우에는 어떻게 추정할 것이냐 아니면 차별화된 기능 추가로 이제 창업하는 경우 뭐 다른 그 유사 아이템이 아니고 신제품 뭔가 이제 기존에 다른 기업들이 없는 기능을 가지고 추가로 이제 창업하는 경우 또는 기존과 전혀 다른 완전히 백과0도 다른 그런 신제품을 하는 경우 세 가지로 구분해서 매출 추정하는 방법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유사 아이템으로 사업하는 사, 에, 경우입니다. 이미 이제 세계 기업이 있고요. 이 세계 기업과 유사해요. 그래서 A 기업은 뭐 기본적인 디자인이고 한백 개정 백개 정도 판매하고 비교업은한5 0개 정도 가격대는 뭐 높은 가격대 내지는 뭐중 가격대 c 기업도 비슷하게 판매를 해요 비교업이 비슷하죠 예. 자 이렇게 이제 다른 기존의 ABC라는 세개 기업하고 나의 아이템이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내가 추정을 어떻게 할 거냐 단 이제 디자인을 차별화할 수 있고, 뭐 가격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이제 추정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보통 우리가 판매하는 게 이제 이 디자인적인 차별성이내 과연 얼마만큼느냐 기존 기업 대비 차별이 어느 정도냐. 그러면 이제 이 다른 기업들의 판매 개수를 벤치마킹하고 또 평균 수치를 벤치마킹하고 해서 추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든다면, 100개 기본 디자인인데 이 기업보다는 디자인이 좀더 플러스 알파가 있다. 가격도 좀 경쟁력이 있다. 그런 경우에는, 하지만 이제 비기업보다는 좀열세다 그런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50개. 요거, 요거보다는 이 크지만 이거보다는 또열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중간에 어떤 개수, 평균 수치라든지 이런 걸 이제 제안을 해서 어, 추천을할 수가 있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기존 기업의 판매 개수를 벤치마킹하고, 그다음에 그 판매 개수를 기준해서 좀 차별화 포인트를 가감을 해서 어, 판매체 하면은 설득력이 있다. 두 번째는 이제 보시면은 어, 그 차별화된 기능 추가로 창업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기능이 추가된 경우에는 어, 예를 들면은 이런 경우죠. 한개 기업이 40%의 점유율을 갖고 있고 나머지 9개 기업이 대동소이한 는그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럼 이런 경우에 그럼 우리 기업의 그 매출은 어느 정도가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결국은 이 시장 점유율 이 요걸 이제 잘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 기업이 다른 기업하고 비교했을 때 과연 시장 점유율을 어느 정도 차지할 수 있느냐 그걸 이제 예측을 해서 전체 시장 곱하기 전체 시장 규모 곱하기 시장 점유를 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설득력 있는 매출 추정이 가능하다 이런 방법 시장 점유율을 이제 하는 방법이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기존과 전혀 다른 신제품을 개발하는 경우에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어떤 전혀 다른 시장 제품이기 때문에 기존 시장의 데이터가 없어요. 그렇죠? 이런 경우는 이제 굉장히 막막하죠 매출 추정하기가.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경우는 이제 일반적으로 시장 조사 또는 설문 조사를 이제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내가 이와 같은 제품과 이와 같은 가격의 제품이 있는데 얼마 어느 정도 구매를 할 의사가 있느냐? 해서 예를 들면 20% 적극 구매, 뭐 15% 구매하겠다. 결국은 이제 구매 이상 한 35% 정도가 되겠죠. 그 전체 30%의 그 인원수가 몇 명이냐. 그걸 이제 파악을 해서 인구 통계학적 데이터 가지고 파악을 해서 이제 판매 개수를 추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혀 다른 신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 조사가 방법입니다 예, 네, 그다음 이제 비용 추정인데요. 어, 비용 추정은 반드시 사업 계획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추정돼야 됩니다. 네, 특히 여기 보면 매출 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매출 어, 생산을 하기 위해서 매출 그 원가가 원가가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생산 전략에 따라 광고 비용은 마케팅 전략, 인건비는 인사 조직 전략에 따라서 적절히 이것이 계산되어야 되고 감가상각비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계 에 근거해서 터무니 없이 하면 아마 안 되고요. 이와 같은 사업계획서에 근거해서 비용을 계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원이 3명이면 3명에 대한 인건비가 나와야 되고 그렇죠? 네, 생산도 마찬가지죠 어느 생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매출원가가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세금 계산인데요 네, 세금 계산이 하나의 예를 들어 된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용에서는 보통 매출원가, 인건비, 지급임대로, 광고선점, 연구개발비 관리비, 금과선점기 비용 지급이자, 이게 일반적인 이제 비용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마지막 세금입니다. 세금은 이제 렇게 하나 이제 과세표준에 있는데, 요건 뭐늘또 이렇게 변동이 되기 때문에 그 변동되는 세금 어그 기준에 맞게 계산을 하면 되는 거고싶고요 이거 크게 뭐 어렵다고 생각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개인 또뭐 주식회사의 경우 거기에 맞춰서 계산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제 추정 손익계산서 예시를 보면은 이렇게 일차년도부터 뭐 오차년도 일반적으로 한삼개 년도의 추정 손익계산서를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매출액이 얼마인지, 매출 원가는 얼마인지. 그래서 매출 원가 는 보통 이제 뭐 육십 또는 뭐 칠십 매출 원가가 이제 낮으면 낮을수록 좋겠죠. 이렇게 이제 합리적으로 계산을 해서 어느 정도 매출 원가 들어가는지. 매출 총이익이 나오고요. 여기 이제 비용이죠. 인건비 지급 임대로 등등등 비용을 다 제하면 영업으로 인해서 발생된 이익이 얼마인지. 여기에 이제 이자비용과 세전이 이자비용을 빼면 이제 세전이익이 나오겠죠. 세전이익에서 이제 세금 제하면 어 이제 고 해당 연도의 순이 단기순이익이 이제 계산되죠. 그래서 이걸 이제 이렇게 잘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5개년도. 그래서 보통은 이제 쉽게 하기에는 매출에 뭐 이제 보통은 뭐 10%씩 증가한다. 매출 원가는 이매출액의뭐 60에서 뭐 70%로 한다. 산출 근거는 뭐냐? 그런 부분들을 제시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쭉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10%, 뭐 여기서 20%, 뭐 30% 예를 든다면 이렇게 이제 이 추정을 해서 하는데, 10% 20% 30%의 근거를 사실 좀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런 필요성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손익분기점입니다. 그래서 손익분기점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브레기본 포인트인데요. 총수입과 총비용이 같아지는 그 매출 수준을 의미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손익분기점도 저희가. 계산을 할줄 알아야 되는데 손익 분기점의 매출액 공식은 고정비 나누기 인바스 변동 비율입니다. 변동 비율은 총 비용 중에서 변동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데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든다면 저희가 이제 자장면을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짜장면 하나 자장면 집을 운영하는데 고정비가 200만원. 그 다음에, 이제, 어, 가격. 가격은 5천원. 그 다음에 변동비. 뭐, 인건비 등등이죠. 그게 한짜장면 하나 만드는데 2천원이 된다. 그러면, 이레액입은 포인트를 달성해서는 그러면 얼마큼 매출을 올려야 되느냐, 그죠? 그러면 이제 이 공식에 대입하면은 어떻게 되죠? 예, 고정비가 200만 원이죠. 예, 200만 원 나누기 1 마이너스 가격 그죠? 5천, 2천 변동비니까 총 가격에서 예, 5천 이렇게 계산해 주면 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3 3 3 3 3 3 3 3즉월 최소한 약 333만 333원 매출을 올려야 브레이 이븐 포인트에 달성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소립분기 정도 우리가 쉽게 계산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 그래서 오늘은 음, 이제 기술 창업의 에, 재무 관리에 대해서 학습을 했고요 오늘 이제 학습을 한발란시 어,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또그 다음에 추정 에, 손익계산서나 추정 재무제표 이런 부분들을 음, 좀 체계적으로 이렇게 에, 작성할 수 있는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마지막 마지막으로 이제 소립 뭐 분기점 이런 부분들을 잘좀 학습하셔서 이해하시면 어, 기술 창업, 저 성공적인 자금 관리에 재무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준비가 되었다면 스타트 버튼을 클릭하세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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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 매출액이 있는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제품을 얼마나 팔아야 할지 감이 안 잡혀요. 어떻게 계산하면 좋을까요? 예, 손익분기점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것 같군요. 아, 손익분기점의 개념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알기 쉽게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 제품을 이제 짜장면 한 것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짜장면 가격이 5천 원이고 고정비가 200만 원이고 하나의 짜장면 즉 제품 생산을 위해서 투입되는 변동비가 2천 원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공식에 의해서 330만 원 정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 달에 몇 그릇의 짜장면을 팔아야 손익분기점을 달성할 수 있을까요? 네, 공식에 대입을 해보면 약 6 6 7 그릇이 나옵니다 즉 짜장면 가게에서 월 667개를 팔면 이익이 되지만 그 이하로 팔면 은 손실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다시 질문으로 돌아와서 짜장면 가게에서 이번 달에는 반드시 200만 원을 벌겠다는 이제 목표 매출액이 있다면 다음과 같은 공식을 활용해서 목표 매출액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에 대입해서 해보면 짜장면 가게에서는 약 660만원의 매출을 달성해야 되고 이를 위해서는 대략 1300그릇을 팔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차시에서 학습한 내용을 잘 이해하셨나요? 핵심 포인트를 통해 학습 내용을 상기하며 정리해보세요 이번 시간에는 기술창업론 13번째 시간, 기술창업 재무관리와 자금조달 1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술창업 재무관리와 자금조달 2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